타임 마찬가지 쭉 오릅니다. 이거 뭐 아이들 장난치는 것 마냥 갑자기 거래 금액이 3억원 후반대에서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6억3천0 0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2평 a 타임 마찬가지 동일하게 21년도에 이상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거래되었는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은 위치가 좋거나 금액이 높은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버머수 화수파크들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총 404세대로 34층 9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건축은 2013년 화성에서 건축하했습니다 현재 대구에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되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은 최고가 대비 40% 45% 하락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하락률을 그렇게 얘기하죠. 최고가 대비 하락률. 현재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0억 8천.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억 9천. 하지만 예전에 2016년대 가격은 4억 9천. 그리고 2013년, 1 4년에 분양권으로 실질적으로 2013년, 1 4년에 분양권이 활성화되어서 거래되었는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가 대비라고 얘기하지만 최고가는 단한 건의 거래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가로 보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예전에 거래되었는 금액이 7억에서 6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 다시 2019년도, 18년도 금액에서 일부 하락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금액을 비교한다면 예전 2016년도 보다는 사실 가격이 상승했는 것이고 2016년도 금액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축아파트들, 달서구나 서구 쪽의 아파트들은 2016년도 가격으로 일부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실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구축 아파트가 안 내리니까 내가 샀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내리거나 예전에 내가 샀는 금액보다 조금 더 올랐는 금액으로 팔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아파트들은 생겨날 수가 있다.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아파트들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국면을 맞게 되겠죠. 16년도 마찬가지 4억 7천에 진행을 했다가 최고가 9억 4천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6억 대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억 8천 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4평 시타임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은 예전에 16년도 4억 9천 그리고 현재 다시 5억 7천 34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최저거래 금액은 5억 250, 최고가는 10억 8천, 하지만 다시 거래되는 금액은 5억 9천, 37평 a 타입 마찬가지 예전 거래된 금액은 5억 4천, 최근에 거래된 금액은 6억 2천, 38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최저거래 금액은 5억 7천, 최고가 일부 거래가 되었는 건 11억, 11억 4천, 11억 9천, 그리고 최근 거래가 없었지만 7억 7천, 44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가 없었지만 예전에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일부 한두 명이 12억 7천, 그리고 최근에 다시 8억 9천, 51평, 마찬가지 58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황금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782세대의 3 6층으로 2018년도에 건축을 하였고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예전 2018년도 금액은 4억 8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20년도에 5억 6천, 5억 9천 거래가 일부되다가 20년도에 급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8억 1 2 0 0까지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많은 거래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예전 2018년, 19년도 금액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5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3평 시타에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7억 그리고 나홀로 15억 5천. 그리고 그 밑으로는 9억 7천, 그리고 예전 금액으로 6억 7천 9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33평 A타임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6억 6천 5백 그리고 최고가는 10억 4천 5백 그리고 다시 예전 금액으로 6억 7천 7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4평 B타임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6억 9천, 그리고 7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2020년도에 일부 상승을 그대로 올라가서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10억 6천, 그리고 최고가 10억 8천, 그리고 일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억 7천으로 한 번씩 쭉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요. 뭐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리고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6억 7천의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실입주자들이 실제 기존에 분양받는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해서 급매물로 내놓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보금자리 특례론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세제 완화가 되면서 바로 금매물로 파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예전의 아파트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를 파는 사례들이 많고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90일건 대부분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26평 외에 33평 C타입은 실제 거래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33평 A타입 마찬가지 거래량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 최하거래 금액은 6억 6,500, 그리고 최고가는 1 5 5 0 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다시 6억 7천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평균적으로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8억 9억 10억이 장난처럼 거래가 되었다. 33평 마찬가지 비타임 예전 거래 금액은 6억 9천, 그리고 최고가 10억 8천,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예전에 일부 9억에서 8억까지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락을 한번 하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락했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만한평 마찬가지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많았는 아파트들, 실제 전세 거래는 어째 되었을까?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입주보다는 대부분 투자로 구입을 했거나 갭투자 위주로 거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도 해봅니다. 뭐 사실 의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대구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갭투자가 태반입니다. 실입주보다는 대부분 전세를 안고 갭투자를 했다. 하지만 현재 전세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갭투자는 할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실입주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음은 대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신센터를 자이가 일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147세대 34층의 고층으로 2015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GS건설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대신동 센트럴 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도 바닥은 3억 4천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일부 6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한번 하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있었는데요. 6억 2천 그리고 최고가 7억 6천에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해서 7억대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쭉 내려오기를 반복하면서 세력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4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형태의 아파트 거래량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의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매가격이 내려오면서 전세 가격도 동일하게 2억 1천만원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세는 예전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4억대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매매 가격은 평균적으로 6억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5억 중후반대에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신동 센터를 자유는 누가 봐도 갭 투자가 태반으로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평양대를 보더라도 예전 거래 금액은 2억 9천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평균적으로 4억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 홀로 5억 3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일부 거래가 3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고 26평 B타입 예전 거래 금액은 2억 9천 평균적으로 거래 금액은 2억 초중반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나홀로 5억 4천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3억 2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일부 상승하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고요. 26평 C타입 예전 거래 금액은 3억 4백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행보를 했는 금액들은 4억 중반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일부 5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 금액으로 3억 중반대나 후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C타입 거래가 없습니다. B타입 아까 전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고 35평 A타입 예전 거래 금액은 4억 초반대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평균적으로 5억 중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홀로 6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다가 바닥을 한번 찍었는 금액은 3억 그리고 현재 4억 5천까지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9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은 5억 평균적으로 행보했 있는 금액들은 6억 7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최고가 7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내려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5억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1건의 매물이 나와있는데요. 실제 아직도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보금자리 특례론을 갈아타기 했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급처분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아파트가 되었든 간에 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갭 투자를 했는 분들도 대부분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공기를 덜썩거리는 것 마냥 아파트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만 꿈틀거리는 기미가 보이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아파트를 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갭투자가 아니라 실제 실수자 위주로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예전 금액보다 올랐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팔아도 큰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급매물로 다시 한번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의 아파트 가격 33평, 4평 기준이 7, 8억을 웃돌고 수승구는 대부분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양권으로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2013년, 14년, 15년도에 평균적으로 3, 4억, 4억, 5억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나니까 6억이 되고 자고 나니까 7억, 8억이 되더라. 그리고 순식간에 10억이 넘더라. 손 안대고 코를 풀어놓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손 안대고 코풀려 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범물동에 위치하고 있는 순성하늘채를 내부 법물동에 위치하고 있는, 있는 신축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부 거래가 되는 최고가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대수는 7 0 9세대 26층으로 건축되었고 20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롱에서 실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일부 아파트 거래량하고는 좀 틀리게 실제 바닥에서 시작했는 금액은 3억 중반대.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막 거래가 됐는 것 마냥 쭉 올라가서 6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하락을 하면서 4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래는 저도 자주 못 봤는데요. 33평 A타임 마찬가지 쭉 오릅니다. 이거 뭐 아이들 장난치는 것 마냥 갑자기 거래 금액이 3억 후반대에서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6억 3 5 0 0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2평 A타임 마찬가지 동일하게 21년도에 이상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33평 비타입 거래가 없는데 저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아파트 하락에 대한 거래량을 보지만 은 실제 얼마가 거래가 되었다 보다는 예전부터 거래되었는 동향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은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가 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들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뻥 뚫렸죠. 그리고 또 일부 이렇게 거래가 되어요. 비단 32평 A타입뿐만 아니라 30평 A타입도 그런 형태의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고 여긴 거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와 비슷하게 전세 거래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서른평 a 타입 마찬가지 일부 전세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또 거래가 없다가 전세거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서른평 b 타입 마찬가지 전세거래 또한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일부 또 중간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아파트의 거래량을 봤지만 이와 같이 급상승하면서 쭉 한꺼번에 올라가는 사례는 또 처음 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는 45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대부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가격이 일부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실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확인이 됩니다.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는 흔적들을 볼수 있기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 많은 추측을 할수 있는 그래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고가 대비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실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일부 한두 건의 최고가로 해서 45%, 40%, 44%를 내기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으로 갖다 대면 은 20% 30%에 불과하게 하락을 했다. 아직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과 여건들은 많기 때문에 항상 좀더 기다려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것저것 모든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적어도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쉽게 확인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은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 확인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고 투기 세력들이 움직였는 흔적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만 보인다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으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